같이 합시다. 은혜가 하는 역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모자르거나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남들보다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약점이 없는 반면에 강점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장점을 캐내기 위해서 장점만 있으면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장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먹은 모든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거의 대부분 우리는 아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해를 많이 받아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이상씩은 약점이나 어떤 망가뜨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머리카락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이 머리, 굉장히 영적 수준이 있거나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는데도 사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있으시잖아 그래도 안웃네 인간들이 영적 수준이 있으시다니까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바울 같은 사람은 도대체 천국을 갔다 왔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영적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막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천국을 갔다 왔는지 지옥 갔다 왔는지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지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과 구원을 받고 교회 출입을 하면 일반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남송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경 지식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그런 방식으로는 은혜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할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도 충성하고 봉사해도 지적인 욕구가 회복이 안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일까지 자라가야 되거든 자라가는 과정에 거의 다 자라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상을 떠날 일이 가까워요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보문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1장 마지막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천사들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천사들의 역할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충성하다가 죄림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거든요. 이상의 집사님,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으셔서 나이도 이렇게 그 많이 드시지도 않으셨다고만 보니까 68세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깊어지고 무로 익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육체와 깊어지는 바울의 영 사이에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시비거리 대상이 됐어요 왜? 바울은 영적 체험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복잡한 교회냐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부딪치고 싸우게도 했어요 자 은사만 그랬느냐 자기가 받은 영적 체험들을 내놓고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체험이 약하면 사람 취급을못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났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사람이 인격이 막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영적인 말씀 이거 외에는 도대체 체마한 것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과 육체 사이에 항상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고 모든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고 신앙생활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굉장히 섬세함과 예민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영적 전쟁도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까지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기도생활을 늘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영적 전쟁에서 뭐 다른 또 다른 어떤 비결이 있는 줄 알아요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뻔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 저 사람은 영적 지현도 안 했을 거야 조야 뭐야 저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쳐?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다, 하다, 하다 해서 이제 14년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체험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갈수 있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도 자랑할 것이 없, 없으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해진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누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척 하면 척다 아는 수준이야 누가 상담하러 왔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철학자가 이야기한다 유명한 선생이 한다 그러면 바울은 척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변증하기도 하고 기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해서도 가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자기도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처지가 돼야 이해가 되고 서로 동질감이나 공감하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율법에 열심이고 아주 그냥 지식과 막 모든 것이 다 해박해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었지만 속에는 사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무장 해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다 지금까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저것 다 잡고 잡고 잡고 그런 것들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똥똥거리면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수준이 보통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무장해제를 당한 군인 자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바울에게 가까이 오고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고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이 없어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서 있고 학문과 지식이 막 높고 어떤 분이 전화와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해요 김용도 목사님 마마마마 아주시죠? <웃음> 예. 나한테 전화번호 하나 떠길 내가 전화 드렸거든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성도님? 김용도 목사입니다. 어, 뭐, 뭐, 뭐, 뭐, 목사님이 진짜 받으시네요? 가 아니. 평소에 그렇게 많이 뜨십니까? 더듬거리십니까? 그랬더니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아아 근데 목사님이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전화를 받아서 <웃음> 내가 막 웃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자기에게 주님의 교회를 소개시키고 주님의 교회 김용두 목사님 전화보호를 가르쳐주면서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 제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언제라도 교회 체력기도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에게 바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고 마음을 다비고 깨끗하게 장을 청소하듯이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모든 배경이 깨끗하게 주님이 청소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청소시켜 주신 것은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짜 나를 빗박하려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빗박하는 예수라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그래서 두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깐 3일 동안 눈이 보이질 않는데 그 3일 만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행동이 게을르다 그러면 게을른 사람이 부지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 내가 고달프지면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요 내가 욕을 많이 한다. 그럼 이제 그걸 줄여야 돼. 성질이 급하다. 해서는 안 돼. 자기가 막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부서짐의 전쟁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이게 장점으로 살아왔는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해? 이랬는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나중에 부서지고 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진짜 그런 줄만 알아요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거야저 사람은 왜? 천국 이야기 안하고 성경만 이야기해 저 사람은 왜 말씀만 이야기해 저 사람은 왜 기도만 해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경만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받으러 오시잖아요 불받으러 오시면 저 사람 부럽다 우리 교회 불 없으니까 우리 교회 불 있으니까 불받으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산이에요 여기는 다드러내진 않지만 감추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와요 막 천국도 드나들었던 사람들도 오고요 실력이 아주 출중한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도 오고 외국에 박사들도 오고 어느 대학 총장도 오고 교수도 오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왔다가 해도 아무 말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얘가. 이리 오세요 나한테 불받으세요보지도 않는데 워낙 시커먼게 많이 많이 있구만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린다고 다 들린다고 말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체험한 것이 기가 막힌 체험을 했는데 삼층천에 갔다 왔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봉하고있어요 별로 유익이 안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나봐요 저도 천국과 지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책을 써서 알려지긴 했지만 어디에 목사님들 이야기 목사님들 단체에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말을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 요새 말이야. 김용도 목사가 있는데, 인천에 주님에게 김용도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어떤데, 그 목사가 막 신령하대. 천국 지옥 막제집드나들듯 드나들대. 어, 봤어? 가봤어? 들었어? 책 읽었어? 아니야. 그 목사 말이야. 아, 그 목사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 머리 굴러든 까져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막 얘기를 하잖아 나는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웃음>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그 목사님들이, 아, 아니, 왜 그래? 요 <웃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병도 목사 저쪽에서, 한쪽에서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 <웃음> 내가 무슨 똥개가 된것 같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아유,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또 자기 소개할 때, 김용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웃음> 아니 어떻게 다 그런 일을 받으셨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웃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깃박매에 때리고 싶잖아요 <웃음> 하나님께서난난안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목회 찌질이 찌질이 목회를 못하니까 기도하다 그냥 확 그냥 대접버리려고 그랬다고 기도하다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사모는 아프고 환자고 나는 목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쩌자고 하나님 나같은 죄인이 불쌍해 지셔서 은혜를 조금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해야죠 바울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입방안을 찢는 거야 팍 실패한 사도다 저 사도는 말이야 전도나 잘했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나 잘했지 말만 잘하지 아무것도 체험한 것이 없을 거야 오히려 바울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바울이 팍참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간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자 여러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영력이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용성이 강하냐 그 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천국과 지옥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해요 불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저 사람의 능력이 있어 불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평가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짜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또 현혹시키면서 어. 그것이 이제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에게도 하늘의 기시와 영적 체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영적 체험만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영역이 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 생활 몇 년이다 산 기도 생활 몇 년이다 물론 저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영역이 세지는 비결은 아니야 기도원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영역이 있는 그런 비결은 아니에요 영역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인데 아참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영력은, 영성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죽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다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기 때문에 바울은 14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데 질병 같은 것인데 이걸 놓고 부단히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응답 될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 거듭거듭 이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에 병이 있었다 그 육체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고통을 동반한 병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단이 고통을 유발하게 하고 가시로 막 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를 통해서 오는 질병은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될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까시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세요 수시로 쑤하고 나도 설교할 때 쑤시고 밥 먹다가도 쑤시고 눈을 쳐다보고 내 눈이 증상인데 눈을 공격해서 눈이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사단이 육체의 질병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또그 종이 주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 당하게 하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수시로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하,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하는 내가 교위를 그렇게 많이 세운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열두 사도 있는 자들보다 내가 다 죽도록 매맞고 더 수고하고 더잠못 자고 날 밤새워서 내가 동지기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추위의 배고픔에 굶주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퇴장에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내 눈을 안고 주시는 거예요 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있어야만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다 너혼자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럿이서 팀사역을 하고 팀워크 움직이면서 죄를 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새 말로 이걸 모순된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안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기도하고 엎드려 지는 거야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바울 너는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내가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게 되고 고통스러운 너의 기도를 두면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야만 너가 나에게 붙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 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계시를잘 받느냐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아니야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산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내게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 약함 때문에 강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 약함 때문에 주림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림의임재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진리야 이게 무순된 진리야 내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받게 되고 자랑의 멸류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 받는 자리에 나를 옮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일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잘하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가 그사람의 가정에 치명적인 연약함이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불청객이 수시로 왔어요 갑자기 막 고통이 시작이 되고 갑자기 바울의 모든 사명과 사역이 망가뜨려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은 겉모습으로 갖고 겉모습으로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해져야 되고 내가 약해질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했사오니 약함이 있고 힘들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